안녕하세요. 구몬구몬 A구몬입니다. 두 발이 박살나서 병원 생활을 한지어언한 달. 불꽃같은 아들을 두신 어머니께 효도하는 모습 모아봤습니다. 한 달만에 뵙는 어머니가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. 한달 내내 먹는 병원밥이 질려서 병원 역자장면 집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드디어 집에 가는 날입니다. 병원 보고 벗으니 너무 좋군요. 어머니가 운전해서 퇴원시켜 주십니다. 저기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. 내 9월 어디 간도 퇴원날에 비가 좀 왔습니다. 멀미났음. 9월에 한 거라고는 꼬부기 일트만에 성공한 거 밖에 없네요. 엄마한테 맥도날드 먹고 싶다고 징징 댔습니다. 물개 자세로 다소 곳이 기다렸 습니다. 에그 불고기 먹어서 마냥 기쁜 불꽃 효자.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. 행복하네요. 효자 아들 밥 차려주시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. 효도 모먼트는 마칩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십시오. 또 고하십시오.